3군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수에 노출되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5089-86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2년경 재사망 특약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바닷가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바닷물 속에 도주되어 있던 철사에 오른쪽 종아리를 긁히는 상처를 입었는데 점차 구토 및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선행사인 간경변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, 간부전, 직접사인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망인은 바닷물 속에 도출되어 있던 철사에 오른쪽 종아리를 긁히는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부위를 통해 비브리오균이 감염되어 사망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브리오균은 조직 침투력이 강하여 그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고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수에 노출되는 것을 외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인이 상처 부위를 통해 비브리오 혈혈증에 감염된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재해분류표에서 기재된 32개의 항목 중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망인이 단순 질병이 아닌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수에 노출되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. 고맙습니다.